종합 FM 99.9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. H L D L 우리 함께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요. 광주가톨릭 평화방송.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.